저기요 제발 문좀 열어주세요 우리 애가 지금 기전기도 갈아야되고 밥도 먹어야 된다니까요 야 이만이라도 들여보내주세요 음. 언니만 내 소리 하지마세요 <웃음> 여보 아무래도 안될거같아 아, 어떡하죠 우리 애기가 이렇게 우는데 아, 우리 여기서는 애를 못 돌볼거같아요 밖에서 어떻게 돌봐야될거 같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여보 어, 괜찮아요? 우리 아들 괜찮니? 아이 음... 어, 울기만 하네 애가 그러니까 음... 말을 못해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 일단 치, 밖에서 먹을 거와 애 기저귀 좀 갈아주자고 그래요 아빠 팬티가 축축해 어, 그 팬티가 축축해? 한번 볼까? 음... 괜찮아 이 정도는 음... 한번더 싸도 되겠다 밥 먹으러 가자, 어? 음 아니, 여보,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나? 아유,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 여기 분유가 있네. 일단 급하니까 분유부터 먹자. <웃음> 이거 애기만 먹으면 안 돼. 우리도 파, 밥을 챙겨 먹어야지. 그래, 저, 우리도 저, 먹자. 적당히 먹어. <웃음> 어. 우리도 분유 먹자. 뭐 이런다. 엄마, 아빠가 나있어. <웃음> 애기야. 밥 먹자. <웃음> 애기 한니 나한니~ 애기한니~ 나한니~ 여보 멀었어요. 뭐 나도 똥 싸야 돼~ 어, 이집 화장실이 아주 고급이구만부세식이야 안되겠다~ 여매나~ 우리 이 집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이 오기 전에 나가야 되거든. 빨리 들어가자~ 어, 여보~ 애기~ 똥좀갈아줘야 알았죠~ 아 어, 그래그래, 내가 한번 갈아주도록 할게요~ 저기~ 저기~ 어, 이 그래그래그래 알았어 알았어~ 상태를 볼까? 얼마나 쌌길래 이렇게 우는 거야? 음. 어우 많이도 쌌네 이거는 갈아줘야 되는데? 이, 우리가 이 집을 사는 게 아니라서 이 희저귀를 사용하지 못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구만 그냥 한번더 싸는 걸로 합시다 어? 그냥 물에 한번헹구죠 여기 바로 밑에 물 있는데 그래 그래 <웃음> 애기야 어. 물로 헹구자 어우안 어. 되겠네 그냥 저기 해변가에서 엉덩이 한번 씻자 그래 그래 그래야겠다 가, 음. 가자 가자 기저귀 자 아, 여기 자 첨벙첨벙 자 이렇게 몸도 닦고 똥도 털어내고 하는 거야 기저귀도 빨고 어때? 괜찮지? 아 우후. 빨리 우후. 빨리 뭘 빨리? 어? 아유, 누가 나왔어, 얘? 여보! 아, 아 도망가야 돼, 여기. 왜 그래? 애기가 빨리빨리네요아 어쩔 수 없구만. 내가 잠깐 안아볼게. 응. 아유, 우리 아기. 그래, 기저귀를 갈고 싶었구나. 이거 보니까 또 무료로 또 기저귀를 가는 곳이 있더라고. 유 이런 좋은 곳이 있네? 아유, 아유, 진아, 아까부터 우는지 아빠가 고생이 많았어.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 <웃음> <웃음> 아휴 여보 내가 할게 <웃음> 아휴 <아유>, 진짜 <웃음> 아 이걸 누르고 체인지를 누르면 된다? 어 됐다 됐다 앙? 아이고 똥을 아주 많이 쐈어 일주일만에 가는 거라서 개운하겠네 <웃음> 아휴 엉덩이에 땀띠 난거봐 엉? 대체 이제? 아. 이제 됐지? 뭐 기분이 어떤 거한번 살짝 볼까? 어휴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이번엔 씻고 싶구나? 아빠가 씻겨줄게 <웃음> 여기 완전 좋다 여기 우리 집해요 그럴까 그냥? 응 여기 우리 집으로 살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씻기려면 얘를 또 어떻게 씻겨야 되나? <웃음> <웃음> 아유 줘봐요 내가 씻길 테니깐 자 여기 있어 아유, 우리 애기 졸려 자 씻어볼까? 자 씻자 음. 우리 아기 기분이 좋구나. 아빠도 기분이 좋던다. 쵸바 쵸바. 히히 히히 히히 히 자러 가자. 잠자러 가자. 그래 그래 우리 아기 아주 졸리구나. 어 여기 침대가 있네 또 해변가에. 뭐 아무도 안 쓰는 거 같으니까. 자 우리 아기 자렴업기가 외제부터 우리 집이란다. 그래 그래 그래. 히히 히히 히히. 우가왜 이렇게 시죽시죽해?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은 거짓집안 좀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 이제 이제 슬슬 혼자 놀렴 <웃음> 이 크지 같은 집구석에서 도망쳐야겠어 <웃음> 왜 운이? <웃음> 왜그어 <그러>? 엄마가 런? <웃음> 엄마런? 너희 집 엄마 어디 갔어? 너희 엄마 어디 갔어? 여보, 런! 여보, 와! 런... 이건... 이건... 이건... 한부이가죠피이 일로와! 부르셨습니까? 피건 예? 나 배가 고프네? 아! 잠깐만기다리십시오 아보카도! <웃음> 아보카도? 아보카도, 빨리 우리 귀여운 도련님에게 밥을 주도록 해요. 어, 도련님 배가 고프셨습니까? 제가 맛있는 밥을 드리도록 하죠. 음, 음, 거기 아니야! 참여주십시오. 잘리고 싶어! 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 그 아보카도가 어.. 여기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여.. 여긴 거 개아스무이도아? 밥밥 어.. 여기 신선한.. 부.. 부.. 분유.. 분유 데스까? 야! 어.. 어.. 너 지금 나한테 뭐 먹였어? 지금 장난해? 나오성급 셀프가 만들어주지 않은 거면 나 입도 안 되는 거 몰라 알아 응? 어, 어, 우유가 어떻게 아, 5성급입니까?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뚝뚝 뚝뚝. 저기 5성급 셰프죠? 바로! 바로 천연 방금 짜낸 우유를 가져오세요. 아, 바로 소띠 알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오케이. 조금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음. 야, 나 이거 나, 이거 나 봐. 어, 어. 나 팬티 오줌 썼잖아. 똑바로 안 해? 응? 우우. 어, 돌리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엉덩이를 어, 엉덩이를 잠깐 이쪽으로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지 빨리 확인해! 해. 오, 어 많이 싸셨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제대로 오줌을 찌렸네? 오줌을 팍 빨리 해야될 거야? 답답해 이거 놔! 놔! 어머 이런 들이다 있어. 답답해 죽겠네? 응? 음? 이거 하나 사야겠어, 나. 음. 네. 내가 갈 거야, 비켜! 야! 일로 빨리 와! 빨리 가라! 오줌 가다! 아, 오줌 빨리 가라! 이, 이, 이, 어. 음. 어, 어, 똥이 굉장히 황금색인 걸 보니, 아유 분유가 꽤 입맛에 맞으셨나 봅니다. 아보카도, 빨리 내똥 맛을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건강한지 안건강한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빨리 김이 상궁하세요. <웃음> 저기 저기 단단 비서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십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문이잖아요. 애기 똥을 먹는 문화가 없음믄이다 <웃음> 저희 나라도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시잖아요. 똥 한번 기미상궁 하셔야죠. 건강을 위한 거예요. 빨리빨리! <웃음> 빨리. <웃음> 어, 어, 그럼.. 그럼.. 어, 어, 진짜 먹어야 됩니까? 그때 빨리! <웃음> 어, 어. 답답하네. 응. 알겠습니다. 아 하고 있겠습니다. 음 어, <웃음> 아. 어때? 음 맛이 건강한 작년. 맛입니다. 음 됐어. 우음안 <웃음> 음, 되겠어. 긴급회의가 있어야 될것 같아. 클래스 반으로 가도록 말 안고 자 모두 내 말에 집중하도록 해. 앉어. 너네들이 앉어. 예. 음. 음. 음 진지하게 얘기 좀비 필요하겠어. 응예! 올해 예. 1분기 우리나라 GDP가 1% 감소했어요. 예? 예? 예? 우리 기업이 장난감 회사가 위기인 것 같은데 현재상 보고 해보세요. 아보카도씨 예? 아이디어를 내라고? 어? 어? 어? 어? 어? 진짜, 어? 어? 어? 어? 난감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이디어가 음. 참돌 같으시네 어. 돌머리 돌머리 얘 잘라 단실상 어, 어. 이런 애랑 길 못해? 아보카도씨? 잠깐만 나와보세요 <웃음> 얘 잘라 음. 여보 내가 잘하라 그랬잖아 어, 어, 어, 그지만 애가 저렇게까지 싸가지가 없을 줄... 어, 어. 저 녀석 다 크면 봐 내가 고무줄로 기저귀를 튕겨버릴 테니까 어. 조금만 참아 <웃음> 제가 잘 말했습니다. 음, 나 졸려. 예? 아, 졸려, 졸려. 주무실까요? 응. 음. 채워줘. 자, 잘 때는 또 아보카도 씨에게 잠깐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보카도 씨가 왕년의 자장가 좀 불렀지 말입니다. 좋아. 어, 그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설이에요. 이 근데. 그래도. 잉. 어. 나 <웃음> 왜... 왜 그러시... 뮤지컬 아니면 안 듣는 거 몰라? <웃음> 어, 그럼 뮤지컬 버전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웃음> <웃음> 레디고! 레... 레... <웃음> 내리고 i o 잘로 한 번만 o 기회 t i 는건 o 떤가요음 음, 그럼 마지막 i 회를주겠 e 나를 어? 기분 좋게 목욕 i 켜 g 빨보 음. 어, 아주 기분이 좋으시. 오, 기분 좋아. 어? 어? 어? 기분이왜안 좋으신 건지. 아아 음. <웃음> 아,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 어, 저다다다 단신장님 그 목욕 한번 시켜 보시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네, 너무 예, 깨끗해서 알겠... 목욕이 안 되네. 아, 그러면 뭐 다른 거라도 기분을 좋게 할. 네. 우리 음... 기저귀, 기저귀 갑시다. 아유 어? 노래가 빠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눈 사이로 달리는 삶메 삼키고 가자면 두배 반에도 두배 반에도 나머지 기분 좋다. 근데 그 비서님들. 응? 저희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실까요? 어, 어이 그.. 회장님과 그 사모님은 그.. 해외 출장을 나가셔서 근 1년간은 한국이 귀국 일정이 없으십니다 네.. 응? 게, 게 괜찮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응. 그래, 저희를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한번 말을 놔볼까요? 뭐? 어, 이 어, 어, 네 얼굴을 시리즈. 봐! 헤, 어, 어쩔 어, 어, 어. 수 없지. 나 그냥 빨리 채워줘. 엄마, 아빠, 도련님, 보고 싶어요. 주무세요, 도련님. 그래, 나가 보도록 해. 예. 눈이 노래 그만 부르고 나가라고. <웃음> 똥밟았네 불렀어야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엄마 아빠 도대체 일이 언제 끝나는데요 <웃음>